사실은 이 아래에서만 조금 이렇게 없거든요 어. 뽑으시면 근데 뿌리가 굉장히 지금 굵어요 어. 제가 옛날에 캐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굵 옛날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뿌리가 어. 지금도 이렇게 굵잖아요 어. 당도가 좋다 보니까 올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라 흐리고라 그러면 일주량이 다가서 당도가 안 나오기 십상인데 음, 14.5가 나왔네요 그죠? 네네 그걸 안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썼으면은 뭐 상품성 전혀 없었죠. 아, 그럼 우리 농사 좀 망. 막... 안전 이제 망치는 거죠. 뿌리에 활력을 주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으뜸이 음. 아쿠도 린스였다고 저는 자부해요. 네. 예. 제 경험치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음부터 쓰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만약 몰라도 저처럼 중간에 쓰셨다면 아마 더 좋은 나은 결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소리> 네, 이곳은 충남 청양의 멜론밭인데요. 이 멜론밭은 비대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15일 만에 비대가 무지하게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제품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이제 지금 사수거든요. 사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상자 네개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보통. 사수라는 거예요. 예, 2kg에서 2.2kg 정도가 이제 사수 얘는 한 2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다른데 하고 다르게 농법을 진행하고 들었는데. 어, 미생물을 많이 사용해서 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미생물이요? 네네. 그래서 어떤 화학 비료라든가 뭐 이런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저희가 자제를 하고. 미생물 위주로 저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뿌리 위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면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자가 미생물도 있고요 자가, 자가 네. 미생물 네또 있고 그다음에 아쿠도 아쿠도? 루엔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박가류 같은 경우는 밤 온도가 15도 미만일 때는 비, 비대가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외론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다른 병들, 일반 병들이나 바이러스도 있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려웠었거든요. 병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막, 비대는 안 되고. 근데 뭘 해도 계속 비오고 흐리고, 이렇게 날씨가 굳다 보니까, 막, 굉장히 근심이 컸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근데 더 이상 할게 없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게 정말 저는 아쿠도였었어요. 딱 생각한 게. 근데 선뜻 비싸서 사실 조금 망설이다가, 어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안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썼으면은 뭐 상품성 은 전혀 없었죠. 아그 우리 육... 농사 좀 망. 막... 안전 이제 망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육수나 뭐 이렇게 미달이나 그런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 얘가 보름만에 육수에서 사스가 딱 변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제품이 이렇게 활력을 주는구나. 금방 이렇게 좀 변화가 심하고, 변화가 확 오는구나를 느끼니까, 그때는 뭐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웃음> 한 단계만 더 뛰어넘어도 상품성이 틀려지는데, 과가 너무 작다 보니까 뿌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두번 정도는 써야 효과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속 이어서 두 번은, 5일 간격으로 두 번을 관주를 해줬어요. 아쿠드로엔스를내 동을. 그래서, 아, 뿌리가 활력을 받아서 흡수력이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비대가 저연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느껴서, 이번에 아쿠도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지금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웃음> 아 이번에는 제가 처음 사용해서 중간 사용하다 못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육면은 아코드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 육면은? 네네. 저옆 아. 등에 보시면 이 어린 모종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부어 놓은 모종인데 거기는 제가 처음부터 아코드로 다 썼어요. 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초기에 활착이 좋아야 되는데 아코드를 쓰므로써 뿌리 활력이 좋아지면 정식할 때 뿌리가 더 활착이 빨리 되니까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했죠 아시다시피 메로는 뿌리가 깊게 안 박히는 걸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청근성이라고 해서 뿌리가 위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이거든요 굉장히 얕고 옆에까지 이렇게 뻗지 않아요 사실은 음... 근데 보니까 지금 붉은 뿌리가 옆에까지 다 갔잖아요 네. 어. 사실은 이 아래에서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없거든요 어. 뽑으시면 근데 뿌리가 굉장히 지금 굵어요 어. 제가 옛날에 캐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굵고 붉... 옛날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뿌리가 어. 지금 도 이렇게 굵잖아요 이게 다? 아쿠도 루엔스 덕분이죠 어, 아쿠도 네. 루엔스. 확실히 연속 제가 두번 썼을 때 경험한 그 결과가 굉장히 저는 뛰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기는 지금 거의 큰건다 수확이 끝났고요 이제 이런 이제 잔다마들을 수확하고 있는데 잔담아도 제가 볼 때는 5수 정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사이즈도 크고, 특징이 그 멜론이나 수박을 재배하실 때 보면은 이 수확기가 되면은 이파리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파리가 아직 쌩쌩해요,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못버틴니다 이파리들이. 이렇게 하엽 보시면 하엽에 이런 것처럼 물을 끊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상엽들은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원천이 이 뿌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뿌리가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뿌리 하나의 길이가 되게 길게 뻗었고, 거기에서 잔뿌리들이 다 나오고 있고, 요 힘이 아쿠도하고 루엔스에 대해 가장 큰 힘이고요.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쓰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쓰시고 나서 뿌리가 잘 내리다 보니까 양분을 잘 먹어서 잎으로 좋은 당을 만들어주고, 이 당들이 또 사모님의 재배기술로 인해서 이 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큰 가, 그리고 높은 당도를 유지시켰습니다 아쿠드 웬수를 모르는 멜론 농가들한테 한번디 해주셨나요? 아 저는 꼭 써보시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특히 멜론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지 않은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아쿠도를 쓰시면 더 뿌리 근권이 더 깊게 내려가서 아마 더 활력있는 건강한 그 멜론을 키우시는데 충분한 자격이 될것 같아요 아쿠도가 그리고 이제 뿌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비대나 당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굉장히 고당도의 메론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재구매가 많이 변하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 당도가 좋다 보니까 올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라 흐리거나 그러면 일주량이 작아서 당도가 안 나오기 십상인데 저는 굉장히 당도가 안 나올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14, 15브릭스가 다 나와요, 기본으로. 음. 눈으로 보시기에도 안에가 색깔이 노래가지고 당이 꽉 차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 저희 집 메론의 특징이 그거예요. 수성시키지 않아도, 바로 먹어도, 이게 지금 여기, 여기다가 당도 좀 돼야 되는데, 씨좀 빼야 되는데. 아, 그래. 네,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14.5가 나왔네요, 그죠? 네네. 그리 택배 받으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아 여기 그 메론에 스티커 붙어있거든요 네.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010-8440-2464번입니다 네. 맛술 한말 봐야 되겠는데? 예 네, 드셔보세요 음. 맛이 어때요? 맛있다 어, 달죠?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저안 먹어가지고 어우 맛있네 이게 아직 후숙도 안되고 예 네, 지금 밭에서 바로 따온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 바로 나온 건데도 이거, 네. 이 정도면 네네. 진짜 맛있네요 절대로 써보고 효과가 없고 느끼는 점이 없으면 저는 제품에 대해서 말을 안해요 음. 그동안 제가 써온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큼 좋아서는 제가 좋다고 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네. 사용해 보시고 농민 분께서 겪은 것들을 저희들은 전달을 해 드리는 것 뿐이지 뭐 이게 아, 좋다고 네. 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써보신 네. 농가에서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네. 제품에 대한 그거는 이제 농민 여러분께서 각자 그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뿌리에 활력을 주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으뜸이 음. 아쿠도 린스였다고 저는 자부해요 네. 제 경험 치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음부터 쓰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많이 몰라서 저처럼 중간에 쓰셨다면 아마 더 좋은 나은 결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네. 야 오늘 뭐 청양에서 그죠? 네네. 멜론에 대한 이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제, 제 노하우인데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